나는 그냥 선물 주면 다 좋아 다 고맙지 마음 이쁘잖아 이 뭐, 어떤 팬티라고? 뭐? 어? 어떤 팬티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트한테고요네전 유진이에요 전 유도입니다 저는 제콥입니다자 편집! <웃음> 저희가 오늘 얘기해 볼 거는 구독자분들에게 좀 꿀팁을 또 드리기 위해서 어떤 게 최고의 선물이고 음. 어떤 게 최악의 선물이고 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다뤄보는 음. 시간을 한번 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도님은 뭐 최고의 선물이요? 네 어, 받았을 때 정말 최고의 선물이었던 음. 게 뭘까요? 음, 그거를 이제 데이터 삼아가지고 보은 사람들로 하여금내화 친구에게 이거 줘야겠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음. 오, 말왜 이렇게 잘해요. <웃음> 원래 말 잘합니다, 여러분. 원래 말 잘하는 형이에요. 아,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좋았던 거. 뭘 걸렸어요? 어, 원래 이렇게 리플레... 해요. 리플레이 때정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책이 좀 그만하고. 네. <웃음> 선물 의 선물은 은현 씨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 주는 거예요? 얘기했던 거. 어? <웃음> 아! <웃음> 은현 씨 남의 지갑에서 남의 카드를 꺼내 주는 것. 은현 씨, 아나 저거, 아 저거, 저거 되게 예뻤다, 예쁘네 아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 그런 게 센스 있는 선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여자친구가 지나가면서 했던 말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음, 당연하죠. 여자친구도 관심 있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정해주기보다는 그 여자친구는 남자친구가 필요했던 거를 자세히 관찰을 해서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맞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말하면 이 여사는 본이가 없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에어팟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웃음> 비싼 게 좋았어요. <웃음> 왜, 왜 에어팟을 매 좋아해? 제가 돈이 없어서 그때 그 당시 에어팟을 못 샀거든요. <웃음> 근데? 에어팟을 주니까 어머나 내가 이못 사는 거 이것도 선물로 주네 하고 너무 감동이 받았던 기억이 있죠. 에어팟 스토리 있잖아요. 그거. 아 그쵸 제가 그때 이제 두 시간 동안 행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한창 핸드폰 파시는 분들이 여기 목에 걸고 다니는 블루투스 이어폰 알아요? 내가 이어폰이 없어서 그걸를 이렇게 딸랑딸랑 메고 아나 행사 갔다 올게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야팔리릿어떻게 끼고 다녀 이거 써? 이러는데 에어팟 인거야 그래서 그때 딱돈 동가, 치즈 돈까스 먹고 있었거든요 식당에서? 어, 어, 어. 그래서 울 뻔했어. 요 자 근데 네. 자, 성분들이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남자들 선물을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아 그죠 그죠 그죠. 여자들 선물이라고 하면 정보가사꾸다 많거든요. 응. 뭐 향수 사줘라, 머리사줘라, 그 샤넬 기걸이. 남자들은 없어요. 자, 자. 결국 남성분들은 네. 보통 어떤 걸 받으면 좋아해요? 남자 남자분들은 활동적이면서도 잘 손상이 안 되는 그런 선물이면 다 조, 좋을 것 같아요. 실용적이고. 그게 음. 뭘까요? 음. 팬티 팬티. 팬티도 좋고 좋아. 팬티 팬티 좋은 선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팬티 선물 좋은 것 같아요. 팬티 선물 좋아해요. 남자들은 자유의 도록로 팬티 잘안 사요. 맞아요. 아깝잖아. 맞아요. 내 돈으로 쓰고 사기 아깝고 남이 주면 너무 실용성, 실용적이고 좋은 선물. 남자들 선물 10만 원 이하는 신발 사이즈 하면 신발.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리고 독일군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아, 아, 아, 아 그런 거 좋아. 아, 아, 아, 아. 독일군이나 컨버스 신발 음, 이거 좋아. 음. 지갑은 어때요? 지갑은 20대 중후반부터는 비 너무 비싸 한 30만원까지 간다 어. 그러면 지갑 어. 그리고 셔츠 이런 거 아, 흰색 셔츠 좋지 좋지 이런 거 좋아해요 남자 선물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꼬면 안 돼요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꼬면 안돼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 어. 남들이 아. 안 주고 주고 싶다 하잖아요 남들이 받은 것도 못 받은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맞아맞 맞아. <웃음> 그래서,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무난한 거 좋아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필요한 거 그렇죠 어, 음. 그그 셔츠, 거. 팬티 이런 거 어, 너무 좋지 와이드 뭐? 팬츠 이런 거디피저도 좋아요 좋아요 아, 안 좋아해요 왜요? 비저 음. 네. 선물해주잖아요? 그냥 까먹어요 아아 아, 왜 까먹는다고 하는지 알요 그냥 한번 설치하잖아요? 까먹어요 아안 아, 아. 뒤집어주고? 네아 그렇구나 음. 나는 그냥 선물 주면 다 좋아 다 고맙지 마음 이쁘잖아 뭐, 입던 팬티 이런 어? 어? 입던 팬티요? <웃음> 입던 팬티가 공금돼서 <되게 웃음> <고>, 보면... 고소할게요 <웃음> <웃음> 저 항상 궁금한게 있어요 여성분들 베스트 선물로 꼽는게 바디워시 이런거 조말론 바디워시나 핸드워시 이런 선물 좋아요 네, 뭐 바이레드 거 이런 거. 아니? 어, 여러분 두지 마세요. 네, 아니, 어, 아니랍니다.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맞죠? 네, 맞아요. 다 아, 좋아하는 향이 있잖아요. 십점 만점 몇 점이에요 그런 선물? 나이 점. 아어아 어, 진짜? 아니 사람마다 다르지 이제 네. 하지면 안 되겠다 아 근데 향수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 취향 호불호가 너무 세서 음. 아무리 비싼 걸 사줘도 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뿌리고 다닐 수 있잖아 음. 그리고 약간 향수 칙칙 뿌리잖아 음.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대부분이잖아 음. 딱맞아보 이거 샤넬 너무 깔끔해 이런 사람들보다 뭔 냄새야 화장품 독한 냄새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음.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향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안 좋아하는데 음. 또, 또 관심 있는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향이 아니라 서 싫어할 것 같아 그러면은 뭐 솔로브스키 팔찌 이런 거. 팔찌 목걸이 진짜 많이 하죠. 음. 근데 목걸이 원래 안 하던 사람이 한테 목걸이 줬다 하면 좋아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래서 잘안 찰걸? 저는 싫어해요. 그 사람이 네. 악사사리 많이 낀다. 그럼 선물해 주 좋겠네? 네. 어,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골드를 끼냐 실물을 끼냐 중요하지. 그거를 아. 지금 파악을 잘해요. 저, 맞아, 저 골드 맞아. 절대 안 끼워. 맞아 맞아. 맞아. 어, 쿨톤이 골드가 안어울려 맞아 안 어울려요. 응, 골드 절대 끼지 않아요. 그리고 옷 같은 거뭐 사실 때도 부분이 자주 입는 색깔을 위주로 하주는게 좋아요. 그 어, 스카프는? 스카프도 선물 많이 하더라고.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 스카프를 뭐 무슨... 샀나요? 근데 스카프는 걔는 어... 다른 괜찮아요. 에르메스 막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에르메스. <레존베스> 이런 거. 네. 네. 손수건, 손수건. 휴지로 에 손수건 딱 가요? <레쌤 레쌤> 어. <레쌤> 아, 그렇죠. <레쌤> 스카프랑 손수건 도전적이다. 선물이? 도전적이다. 난 어, 차라리 목도리 할것 같네. 어, 인정. 어, 차라리 목도리. 메종 키친은 못. 그는 제가 살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사 주지 마세요. 제가 살 거예요. 전 전자 기기. 어, 전자 기기. 스위치, 키보드, 마우스. 아이콘. 선물해준다고? 응, 드러낼게요. 아이폰 선물 좋아요? 네, 아이폰 선물 좋죠. 아이폰 선물해 주면 되겠다그요 전자기기는 감사합니다. 맞아, 항상 넙죽 받지 않을까요? 오. 싫은 사람도 있나? 아, 근데 난 너무 부담스러운 거 싫어. 아, 근데 부담스러지 약간 사람이란 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있다니까? 보상심리? 응. 어 보상심리가 있어요! 맞아요. 절대 줄때이 사람이 이거 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면 안 돼요. 어 100만짜리 주면 100만 원 받아야지? 맞아 맞아 어 맞아! 어 그, 근데 이 사람이 딱 받았을 때얘나 얘 나, 줬는데 얘가 나한테 안 해줘 계속! 아, 아. 앞으로 해주지 마! 음 그럼 되는 거음좀 토크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왔으니까 최악의 선물 한번 가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모! 빨리 소모되는 게좀 최악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과자. 어, 맞다. 세계 과자. 세계, <웃음> 세계 과자. <웃음> 아, 진짜? 나 이거 선물 받아본 적 있어요. 과자 아, 제일 좋아해. 아, 진짜? 응. 아, 그니까 나는 기억에 안 남을 것 같아, 그게. 아, 어, 먹어서 없어지는 거는 어. 좀 그렇잖아. 저는 심지어 군것질도 잘안 아, 해요. 아, 맞아. 저는 밥 사는 거. 아, 난 여러분들에게 비추 드려요 아 그냥 생일 선물이니까 사줄게 아. 기억이 안 나고 특히 연인끼리는 맞아. 하면 안 되는 거 같아 맞아. 친구끼리는 할수 있지 음. 생일이니까 바빠줄게 소진문에 가까이 할수 있지 할수 있잖아요 연인들한테 사준다? 기억안 나고 맞아 기억이 안나 음. 저는 옷이요 제가 옷을 선물로 받았었는데 짙은 초록색이랑 연한 초록색이 있는데요 어. 제가 쿨톤인데 웜톤 색상을 사주신 거예요 어, 아 진짜 놀리는데 꽃무늬를 음.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꽃무늬 음. 원피스를 음. 꽃무늬인데요? 안 좋아하는데 가벼워서 갖고 왔어요. 네, 그래서 그거 꽃무늬 원피스를 해줘서 갑자기 나한테 입어봐라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입고 잠깐 잠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계속 너왜 내가 사준 거안 입고? 너왜 내가 사준 거안 입고? 이렇게 좀 시달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 저 멘트까지 최악이네요. 아, 생생내는거억입니다어 아. 그리고 내가 너무 선물로 사줬는데 안 입으니까 서운할만 한데 내 스타일 아니야. 옷, 사, 옷 선물은 정말 신중해야 되고, 음. 컬러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컬러까지 캐치할 남자친구는. 음. 참 힘들고. 흔치 않죠? 아, 흔치. 저는 이제 최악의 선물. 생색 예능 선물. 아. 뭐든 상관없어요. 음. 비싼 거든 좋은 거든 음. 그냥 다 상관없어요. 음. 막0만원짜리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음. 나 이거 해줬다? <웃음> 어어, 너왜 이거 자랑 안 해? 시계 음. 이쁘네? 시계 어디 갔어? 시계 시계 시계 어디 갔어? 시계 어디, 시계 어디 갔어? 시계 어디 갔어? 시계 어디 갔어? 잃어버렸어? 잃어버렸잖아. 음, 아 집에 있어요. 찾 찾은 거잖아요. 찾았어요, 종이. 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도 사라지는 선물 실현해요. 제가 안 좋아하는 선물이 있는데요. 어 문조 문조 음식 만들어 주는 거. <웃음> 아, 아, 아 근데 이거는 어? 약간 좀 호불호가리긴 하죠. 초콜릿 만들어 주기. 아, 빼빼로 만들어 주기. 빼빼로, 빼빼로 만들어 주기. 예. 근데 그게 대용량이야. 1 0 개씩 다다 있어. <웃음> 이거 진짜 호불호가 좀 갈리겠다. 근데 그것도 다안 먹으면 괜히 눈치 보이고. 그래! 한, 뭐 한두 개 만드는 건 괜찮아. 그럼 저 유나 많아. 그거 싫어. 그럼 유튜브 볼게 있어요. 그런 초콜릿 만들어주는 것과 종이약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네. 아, 오케이. 이렇게 해재미좀재미 좀. 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대형량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응. 음, 음. 음. 아 먹기 아까워서 나도 다 공포에 비서다 버렸어요. 아, 맞아. <웃음> 그럼 이런 경우는아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이제 꽃다 발. 담아놓을 공간 같은 걸 준다거나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꽃다발 선 주면 잘 관리 못하면 썩습니다 맞아요 네. 난 차라리 꽃다발 보다 화분이 좋던데? 화분 좋지 화분 좋지 음. 어, 선인장 이런 거귀엽잖아 어, 그러면 센스 있는 선물은 <웃음> 어떤 게 있을까요? 저 1번 네. 스탠드 등 음.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고차잖아요 아. 그거 2만 얼마 하거든요? 네. 음. 좋더라고 저런 음. 어. 선물 처음 받아봤는데 좋더라고 저요 저요 저요 뭐야? 뭐, 다른 사람 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없어 그게 센스 있는 선물 아닐까 싶어 야. 그냥 다 갖고 있는 거 흔한 거 있잖아 그렇지. 치 음. 처 공사? 그럼 품절 줄까? 딱 그럼 주면은 어 나도 이거 생겼다 아. 하는 음. 그런 거 있잖아. 자 제가요 네. 인터넷에서 센스 있는 선물이라고 그려놓은 선물. 여러분들 다검증로 받아볼게요. 소자일번 어. 어. 필로우 미스트. 필로우 미스트는 나 베개? 베개 하나가. 오 이거 좀 센스 있는데? 그리고 잘때 때. 생각나잖아. 그지 그지 그지 그지. 오 그렇게 생각? 말하니까 어, 이렇게 어. 말할 거 와다가요. 그래, 그래 꿈속에서 나온다고 센스 어. 있어요? 어 웬일 감성적인 얘기라 좀잘도 생각이 나는데 이걸 여기서 할줄 알았거든? 응 음. <웃음> 별로였는데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괜찮다 그리고 렉슨 미니조명? 좋아요 조명 좋아하면 좋아함 음. 진짜 좋아해요 사치방에 거야. 보통 없는 경우가 많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있으면 좋아 음. 샤넬 핸드크림 나핸드크림안 발. 요 샤넬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샤넬 핸드크림 잘안 사요 <웃음> 사람들이 <웃음> 네. 잘안 삽니다 예. 아까 마케팅이 온 거군요 그케팅이요 사실 네. 그럼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웃음> 아, 아 진짜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 냄새가 그렇게 좋지 않아 약간 그냥 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 그리고 햄스크림까지 아, 샤넬, 샤넬 거쓰면은 뭔가 내 분수에 안 맞는 거 쓰는 느낌. 에왜또 예. 예. 그렇게 생각해요? 샤 샤넬 빼을 가져라. 어 부자 아, 마야네. 아, 자신의 분수에 샤넬 <웃음> 샤넬 빼기다왜 아, 그래? <웃음> 자 그럼 호불호 갈리는 게 꽃과 손편지. 꽃과 손편지 많이 갈리죠. 전 일단 손편지 사랑합니다. 저 손편지, 손편지, 저, 손편지 너무 좋아요. 저 손편지 손편지는 나쁘잖아요. 예. 너무 귀여워 그거 쓰. 그 남자친구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 러 아, 근데 아. 써, 써서 봤는데 아. 헤어졌어. 다 넘치고 봤어. 어, 알파 아니야. 어, 어, 나 그건 진짜 알거 아니야. 응. 아니 그럼 왜왜왜 그걸 왜, 왜, 왜, 왜, 그걸 왜 건드리고 응. 왜 그거를 보여줘? 보여 응. 안 보여주면 응. 그것도 따지면 어쩌라고 지랑 해어도 그렇게 응. 할 건데. 그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현 남자친구의 인성 문제다. 음, 나알거 아니야. 현은 파일에다가 다 붙었네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이 네, 동의하 응. 별로죠. 책! 넌부러우겠다 네, 응. 전 좋아요. 전 너무 좋아요. 전 진짜 좋아요. 네. 책선 라이받았어. 중급식 쿠폰 50장. 그러면 은한 수육 다섯 번은 더금 무료네요? 아니요. 그럼요? 한 번일 거예요. 진짜요? 50장에? 네. 50장에 한 번. 5 0짜 짜서 아 싫어요. 차라리 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내가 내 돈으로 아, 사먹겠다고 아서 어, 진짜 호보력 심할 것 같긴 해. 자, 그냥 내 쿠폰으로 10장 모았어. 그지원자 그렇게 돈 주고 처먹고서 나한테 꽁짜쿠폰을 모으고 하냐. 그 심지어 배달기사 오면은 이거 이거 세야 돼요. <웃음> 아니 봤는데 한장 잃어버려, 49장이래. 그럼... 음. <웃음> <웃음> 제가 돈 아, 주고 배달기사님한테는 이제 10개로 묶어서 드려야 돼. 아, 그치, 그치, 그치. 그럼 내복! 내복 좋아요아 내복 좋아요. 내복 아, 내복, 내복 좋아요. 저는 빨간, 내복, 빨간 내복 이런 거. 바이크 탈때 입으면 진짜 좋거든요. 그치. 저 히트텍. 히트텍 쪽. 내복이 히트텍이죠. 어, 맞아. 축구할 때 껴입는 거 되게 좋아요. 저줄 저, 저, 좋아해요.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음. 최고의 선물. 응. 음. 음. 음. 은연 중에 실용적이고 음.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필요할 것 같은 물건을 주시는 게 제일 실용적인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필로우 미스트. 아이패드. 나, 나 바디필로우. 어 바디필로우. 이렇게 안고 자는 거? 아! 나 이렇게 유자로 되어있는 거? 개좋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음. 남들 다 입는 거 그냥 심플한 템 사주세요 네뭐 셔츠 음. 신발 음. 팬티 음. 뭐 아이들 팬츠 이런 음. 거 사주세요 아, 좋아해요 그냥 너무 좋습니다 그냥 호불호 있는거 사주지 마세요 음. 음. 최악은 이제 약간 좀 빨리 소모가 되는 거 아무래도 약간 좀 과자나 아 그러니까 먹을 거나 그리고 또뭐 생색을 계속 계속해서 생색을 계속 내는 거 <웃음> 뭐 핸드크림, 바디워시? 이런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야 좋은 선택은 아니야 최선은 아니다 그리고 옷선물도 상대방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 위도한테 너한테 선물해봐 어? <웃음> <웃음> 그렇게 그 정도야? <웃음> 선물은 개인적인 거니까 많이 파악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좋은 선물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아, 선물 같은 건 없어요 없어요 네, 뭐 세상에 나쁜 선물은 없습니다 뭐 화장솜 이런 거안 주면 돼요 다이소 <웃음> 화장솜? <웃음> 면봉, 면봉. 그, 받을 때 약간 힘 빠지는 선물 같은 거 아니면 돼요. 관심을 가지세요. 여기서. 네, 관심 가지세요. 끝.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